키를 바꿔준 게임 진짜 와 이건 대박이에요. 이건 진짜 대박이에요. 서버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서버 오류는 이또 항상 있는 거니까. 자 모르겠다. 프로션 하자. 어떻게 최적화도 잘돼 있는데, <웃음> 우리 유튜브 혹은 트위치, 투수분들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마이더스구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게임은 XD 파이언트라는 게임이고요 게임의 형식이 어... 4가지가 네 있어요 현재 클로즈 베턴인데 호위전, 구역직탈전 정복전, 점유전 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에 맞는 어, 체력이존합니다 클리너, 팬텀, 리베르타드, 에셜론 그리고 나머지 데드색 이라고 사이버전투원 이거는 워치독스2의 캐릭터인데 아직 잠금 아직은 비공개죠? 응.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체력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가지 퓨리파이어라는 궁극기 그리고 초각기 드론 그리고 화염폭탄 기본적인 지속특성 이게 뭔 소리냐면 패시브죠? 그냥 기본적으로 달려있는거 스킬 안써도 소위탄 팬텀은 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웃긴게 임이다톰클랜시 그니까 러 그러니까 유비소프트 게임에서 나왔던 캐릭터들이에요 잘 보면 톰클랜시더 디비전에 서있죠 디비전에 나오는 대로사라는 캐릭터를 사용했고 <웃음> 팬텀은 톰클랜시 거스트레이컨이라는 게임에서 나오는 미래의 군인 설정으로 넣었고 이렇게, 이렇게 펄스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니까 이런 느낌은 오버워치랑 비슷한 느낌이 많은데 이, 이게 이제 유비스포트가 되게 잘 맞는게 각 세력들마다 이런 특성화가 그러니까 약간 이런 스킬들을 고려해줬고 다들 체력은 똑같아요. 체력은 똑같은데 그냥 스킬만 다른, 다른 것 뿐이야. 약간 이런 느낌? 리베르타드는 파크라이 파크라이6에서 나오는 캐릭터라는 이렇게 써있습니다. 나머지 스킬들은 제가 직접 인게임에서 보여줘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챔프죠 에셜론 이게 고를 수도 있는데 잠금돼있어요 그게 조건이 있거든요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무튼 제 입단은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웃음> 현재 클로즈 베타는 4월 23일까지 이고요 어.. 베타키 받는 법은 어. <웃음> 게임 시작할 때 이렇게 리버티라는 점유 미션을 하는, 하는 이제 그러니까 게임의 약간 그 특징이 나오고 맵의 구성을 이렇게 약간 시네마틱 영상처럼 보여줍니다. 되게 센스가 있죠. 지금 화면 버벅이는 거는 제가 전체 화면에 나가서 그래요. 최적화가 너무 잘 되는 게임이고 진짜 이거는 해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해봤자 소용이 없고 진짜 직접 맛보셔야 돼요. 맛보셔야 합니다. <웃음> 왜 마이더스가 진짜 꼭 해보라, 재밌다라고 하는지 그거는 진짜 직접 맛보셔야 합니다. <웃음> 이렇게 세력의 능력이 나눠져 있어요. 이거는 그냥 능력을 본인이 원하는 걸 고르면 되고 이게 세력이 나눠져있다 했잖아요. 이것마다 무기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특성은 잘 선택합니다. 뭔가지. 저걸 좋하고 아로즈하우스 미리 설정해 둔 옵션 값을 따라가니까제가 <웃음> 일단 저격 파츠를 풀, 풀어야 되기 때문에 s k seize a 지금 프레임이 3, 너무 잘 나와. e e 이미미쳤 Zone under assault. We're locking down the zone. Hostile numbers declining rapidly. Capture Zone is moving. Sending new locations to your ops. t t now. Revenge Kill. A professional zone under assault. locking down the zone. Capture zone contested. Take and keep that capture zone. <laughs> the zone is dangerous. Let's o oh. Captors d o n contest me!